10월 25일이 무슨 날인가? 10월 25일? 모르겠는데. 왜? 아, 응? 어, 아니야. 형은? 몰라. 나...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. 이거 안 보여줬나?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뭐 그런건데 너 식물 좋아하니까 정원도 있고 파란색도 좋아하니까 바다도 보였으면 좋겠고 그냥 너 편한대면 좋을 것 같은데